인가요? 하, 다행이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야. 저는 솔레이 왕국의 여왕 유리아예요. 여기는 솔레이 왕국의 엘네스고요. 구원자님, 이것저것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도지로를 확보했어요! 어머, 눈을 뜨셨군요 어, 그럼 서두르죠 적의 움직임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 구원자님, 잘 따라와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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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아,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네네… 어쨌든 정말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게이트는 다칠 키미가 전혀 안 보이고… 다행히 주민들의 대피는 거의 끝나갔지만… 서둘러야겠어요. 어... 하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원자님? 저게 바로 게이트 아르카디아 대륙 상공에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는 이상현상이에요 단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다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폐하! 적들이 옵니다! 게이트는 안에서 마물을 생성해내죠 게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마물들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동안 일어나는 피해가 무척 심각하답니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저 열쇠 구멍 저걸 파괴하면 게이트는 사라져요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자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감사합니다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게이트 공략에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은 일단 후퇴하고 대량 접근 중이에요! 분명 아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진작! 얼른 피난민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전력이 너무 부족해! 그렇다면 여긴 제가 남아서 어떻게든… 안 돼! 로제 너 혼자 위험하게 둘순 없어! 불러주셨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마... 지금 정령을 소환하신 거야? 구원자님이라는 게 진짜였어! 모두 조심하세요! 곧 적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구원자님! 이쪽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